자, 6시간 봉이고 일단은 이전에 그려놨던 평행 채널에서 움직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걸로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대략한 6,400불, 6,500불 이 자리 체크할 걸로 봤는데 결국에는 위에서 조금 행보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음, 채널 하단부 지지는 확인은 했지만 어, 가격 가격 범위에 대한 어떤 그 기간 범위에 대한 어. 가격 그 상하 범위의 오차 한 200불 정도. 그래서 일단은 채널상의 움직임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대신에 제가 봤던 움직임은 여기에서 어, 이거, 이거 이거 움직임 예상 못했고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결국에는 한 6,500불 테스트하고 다시 가는 움직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봤는데 지금은 조금 이상하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단부 어쨌든 터치하고 위로 가는 움직임. 조금 긴 타임 프레임에서는 아무래도 예상되는 저항선들이 바로 위에 좀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로 한번 쭉 뺐다가 다시 떨어지는 움직임. 우려할 수 있다. 매물 때 지지 저항선을 한번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그리고 그 주봉후행스팬 있죠? 주봉후행스팬과 구름대 지지 받을 수 있는 요 자리 6,600불 어, 그 자리랑 이제 예전에 이 12월 작년 12월에 반등을 줬었던 매물대 반등 지점과 어, 일치하는 고 어, 그 지지선이고 어, 여기는 이전에 이 반등했었던 매물대 저항자리랑 그리고 뭐 대략적으로 한 7,000불? 7,000불 정도에 있는 어, 저항자리, 그렇게 체크를 한 건데, 일단은, 좀 시원시원하게 올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어, 올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거는 좀 불트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약간은 있지 않을까. 불트랩. 그니까 뭐냐면은 양봉을 쭉 빼, 쭉 빼는데 어, 우리가 늘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뺐다가 어, 바로 빠지는 이런 식의 모습, 이런 식의 모습. 그래서 어, 지금은 좀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어, 아직까지 눌리는 폭이 너무 좀그 누르는 눌림이 너무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살짝 올려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6시간봉에서 요 지점과 요 고점 고점을 높였죠 고점을 높였는데 요런 자리들 요런 그렇죠? 자리들에서 매수세가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모습 그렇죠? 뭐, 여기에서는 고점을 그 오실레터 이 지표상에서 고점을 높이긴 했지만 결국 감소하고 있잖아요. 요 지점에서 보다 매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 그닥 그닥 좋은 모습을 기대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 그가 이전에 시간론에서 변곡일 찾았던 었게 3월 30일이었죠. 3월 30일 변곡 지점. 그래서 기가 맥히격에서 반등을 했었죠. 그 다음 반등, 아니 반등이 아니고 변곡일이 이제 26변곡, 가장 중요한 26변곡. 어. 고지점이 4월 8일입니다. 4월 8일이 내일 모레네요. 내일 모레. 어. 그래서 시간론 시간론 변고 어. 플러스 주봉 일봉 저항 어. 그리고 단기봉 단기봉에서 강세. 이세 박자를 어느 정도 약간 그, 주물러서 조금, 어 예상하는 움직임을 그려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단기 강세예요 아까 우리 6시간 봉, 4시간 봉에서 봤듯이, 일목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 저항 지점들을 모두 다 뚫고, 상당히 좋은 배열 상태를 만들어 있기 때문에, 단기 봉에서는 저항을 모두 뚫고 좋은 움직임 이어갈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매수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는 올리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 채널 움직임, 그리고 <웃음> 어, 매물대 저항 자리가 유지점이 7500불, 그래서 최대 상승할 수 있는 폭은 7500불 정도까지도 어, 단기봉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상승하다가 아까 우리 그세 가지 어, 단기봉에서 상승을 해 상승을 하는데 여기에서 뭐 상승을 해서 주봉에서 일봉에서 예상할 수 있었던 저항 영역대를 만나서 그렇죠 어, 여기에서는 구그 꼬리를 달고 어, 강력하게 좀 빠지는 모습 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단기 강세 유지가 되다가 어 시간론 변곡 지점 맞아서 8일 날 8일 날 변곡 지점 맞아서 어, 좀 저항을 어, 주봉 일봉 저항을 맞이하는 고란 움직임이 나오자 어, 그래서 예상하는 움직임 뭐 이런 식으로 어, 7,500 불 정도 오버슈팅이 나와서 어, 좀 강력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 어, 그래도 6,600은 지켜줘야 되니까 네. 이런 모습 좀 강력하게 그래서. 거의 이 정도는 꼬리로 남, 남, 남지 남남 않을까 이런 모습으로 일단은 6,600불에서 다시 한번 좀 매물대를 강력하게 쌓아서 쌓아서 다시 한번 위로 뚫고 가는 움직임 이거는 추후에 조금 더 관점을 발전시킬 때 그때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일단은 이번 주 내로는 저런 식으로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쌍바닥 얘기는 언제부터 나왔냐면 이때부터 나왔어요 야 여기 찍었던 거 다시 확인하러 간다 여기서도 여기서 다시 확인하러 간다 여기서 다시 확인하러 간다 어, 다시 확인하러 간다 여기까지 가죠? 그럼 또 쌍바닥 여기 다시 확인하러 간다 이거는 늘 그랬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 관점이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어, 그냥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각인이 되어 있어서 왜냐면 하락하는그 추세에서는 <웃음>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그 보는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고 보는 관점이 아무래도 각인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락장을 좀 몸소 체감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어, 몸소 체감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차그 음,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을 뭐 계속해서 좀 머릿속에 맴돌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될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쌍바닥 관점은 그닥 저렇게 그렇게 높게 뭐 가능성을 보진 않고요 네. 왜냐면 이때부터 계속 쌍바닥이라고 했거든 쌍바닥 쌍바닥 쌍바닥 쌍바닥 쌍바닥 그럼 만불 가서도 또 쌍바닥 외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별로 쌍바닥 관점 보다는 일단은 6,600불에서는 한번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6,600불에서 만약에 반응을, 반등을 못 준다고 라 해도 어, 우리가 계속해서 트렌드를 조금씩 이어가는 요 채널 관점으로도 어, 아무래도 관점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쌍바닥 관점은 아직, 아직 이르다. 아직 이르다.